안녕하세요 여러분 허공남입니다 우리한테 딸기를 줘볼 거예요. 근데 이미 제가 줘봤는데 요만큼 먹었어요.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. 근데 먹는 게 약간 뭐라 그럴까. 이유식 먹으면 이렇게 먹거든요. 다 다다다다다다. 근데 얘가 지금 딸기를 그렇게 먹고 있어요. 그리고 좀 이상한 게 여기 아래 모이 그릇이 있거든요. 이제 여기다 주면 안 먹어요. 내가 손으로 들고 있어줘야지 가 먹어요. 근데 딸기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것도 그렇다고 느꼈거든요. 들고 <웃음> 들고 이렇게 줘야 되나 계속? 귤도 한번 줘봤는데 귤도 손에 들었을때는 이렇게 잘 먹는데 또 그릇에 두니까 또잘 안먹고 그래서 원래 회색 앵무들이베리류를 먹는데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동결건조한 어, 거를 어저께 사서 줘봤는데 잘먹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딸기 이거 스트로베리니까 이것도 나름 베리 맞죠? 이것도 잘 먹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보았던 요고 음, 고추인데요 매운 고추는 아니고 그냥 아삭이 고추? 이거 사왔어요 굉장히 잘 먹네요 근데 잘 먹긴 한데 진짜 에러가 내가 이렇게 들고 있어줘야 된다는거 지금 먹으면서 굉장히 혼자 막 삑삑 이러면서 먹잖아요. 이게 어린 애들의 특징이에요. 어릴수록 이렇게 뭔가 혼자 말하면서 먹어요. 어, 안 먹어? 배부른가 봐요, 이제. 그죠? 한 300g? 요리 몸무게가 한 300g인데. 딸기 한반 개? 먹었죠, 지금. 이 정도면 뭐,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고. 고추를 줘볼게요, 이번에 이게 고추? 고추는 지금 처음 먹는 거예요. 아예. 싫어? 지금 딸기 먹고 단거 먹다가 이런 거 먹으면 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지금 이 새끼일 때 다양하게 줘야 한대요. 주어야 한대요. 그래야지 나중에 컸을 때도 여러 가지 잘 먹고. 근데 새끼일 때 진짜 편식하고 여러 가지를 안먹어 보면 나중에 다 자라서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지금 딱 유리가 지금 3개월 조금 넘었는데 알고을이 이제 차차 적응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적응하는 시기에 많은 음식물 모이를좀 다양하게 먹여 보려고 음, 지금 고추도 잘 먹죠? 생각 외로 좋아하네요 내일이나 내일모레는 사과를 줘볼 거예요 사과 활색 앵무들이 보통 인터넷 글 보면 사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봐야죠 음 고추는 지금 생각 기대 이상으로 잘 먹는데요, 지금. 지금, 요렇게 먹는 건데, 얘네들 보시면 끝에 있잖아요. 끝에 이 껍질 같은 거는 안 먹어요, 얘네들이. 껍질은 알아서. 속 안에 그런 부분만 지금 약간 먹고 있어요, 얘네들이. 그래서 요 안에 안쪽 살. 어, 근데 생각보다 진짜 고추 잘 먹네요. 그렇죠. 음. 근데 이 통에 넣으면은 안 먹어요, 얘가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. 막 먹다가도 그냥 한번 채워볼게요 오늘. 떨어뜨렸죠. <목소리도> 뭐 먹을 거야, 유라? 응? 먹어? 입에 아직 뭐가 있죠? 딸기다. 응. 여기까지만 먹으려나봐요. 그래서 오늘은 유리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오늘 딸기와 아사기 고추 어 집어 먹는다를 먹는 걸 보여드렸습니다.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른 유리의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안녕. 유라, 안녕해? 안녕. 안녕, 안 해?